네 오늘의 주제는 거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강시민공원을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고 한강시민공원을 가려고 하는데 도중에 가면서 어, 어렸을 때 있었던 추억이 떠오르면서 초중고가 다녔던 학교들이 떠오르면서 아 한강시민공원보다는 그래서 학교에서 한번 찍어보는 것 어떨까? 그리고 조용하고 넓고 혼자 이렇게 떠들 수가 있구, 있으니까. 그래서 좋겠다 싶어서 가는 길 도중에, 어, 저기 선사 고등학교에 갔었어요. 선사 고등학교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찍으려고 딱 들어가려는데 한 분이 재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왜 왔냐 했더니 잠깐 쉬려고 왔다 했었는데 어 저는 그때까지 코로나 전에는 학교에 간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어, 여유가 없었고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틈도 없었고 그 전에는 주말이면 항상 그 공휴일이나 주말에 학교를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오픈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어, 저희도 원래는 안 됐는데 공사 중이어가지고 공사 기간에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면서 거절을 당했는데 거절 당했을 때 저는 물론 사람인지라 기분은 나쁘긴 했었죠. 그래서 하지만은 그때서부터 한강 시민공원을 가려고 했었던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다른 좋은 곳이 없을까 하면서 주변을 둘러다 보면서 어, 걷다가 그럼 다른 학교 한번더 가보자 하면서. 선사초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선사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외부인은 출입금지 왜냐면은 코로나 기간에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아마 지금 현재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 물론 기분 나빴지만은 어, 예, 그 기분 나쁜 거를 다른 데로 돌려서 더 좋은 곳을 찾아보자 하다가 결국 여기로 왔는데요. 여기는 어,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리고 쾌적해요. 그래서 어, 학교에 갔었으면 이 테이블에서 놓고 자연스럽게 찍을 수가 없었을 뿐더러 의자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점을 새롭게 찾아냈고요. 한강 시민공원 가었으면 테이블도 없었을 뿐더러 어, 경치는 한강뷰는 나오지 않지만은 여기서 좀더차 안으로 좀더 좋은 곳을 찾아낸 거죠. 이렇게 해서 거절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 거절 역시 아까 말했던 상대방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는 점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집에서 항상 말버릇처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엄마가 뭐, 요거트 더 마실래? 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절했어요. 그 거절하는 이유가, 어 다이어트 면의 측면에 있어서, 이거 먹으면은 배가 좀더 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나 생각이 있어서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 거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뭘 토마토 주스 더 마실래? 하면은 배부른 상태이기도 하고 마시면 더 배불러지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이 이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밖에서도 저를 거절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집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집에서 어, 가족들과 얘기 나누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런 일들이 잠재의식이 깔려 있어 가지고 그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거절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는 더 가까운 가족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고요.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거절 자체에 대해서 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제 존재 자체를 거절한 게 아니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저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나 가치관, 태도를 거절한 게 아니다라는 점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더 추가 영상이 있어서 찍게 되었고요 수신제가 치고 펑천나 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다스릴 줄 알면은 가족도 다스릴 줄 알고, 가족을 다스릴 줄 알면 은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훔쳐나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 듯이 다스린다는 말 뿐만 아니라, 아까 그 거절을 예를 들었듯이, 어, 이 바깥 상황에서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가족 내부에서 거절, 거절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가족 간에 잘 지내면은 친구들 간도 잘 지낼 수 있고 외부 사람들까지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샌다 라는 말 있죠. 그런 말도 속담도 나온 이유가 다 있어요. 네. 이걸 전해 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 연인이 있으면은 연인 사이 관계가 잘 돼야지 가족들과의 사이도 좋아지고 가족들 사이가 좋아지면은 친구 사이 더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의사소통 말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아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피아노 반주 나갈 거예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무리 시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예, yeah, 감사합니다